보우 그 시리즈를 보고 있다보면 소비자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 그동안의 예술 작품과 고객과의 사이가 너무 밀접해졌기 때문이지요. 이게 가능하게 된 계기는 기술 복제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첫번째, 체험 전시의 대부분이 원작을 디스플레이로 옮기고 인터랙션을 통해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점 두번째, 3D 프린터를 통해 원작과 유사한 볼터치의 그림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전까지의 기술 복제는 주조와 각인, 목판 인세 석판화, 사진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고화질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3D 프린터가 추가되면서 관객들이 보는 행위에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직접 만지고 행동하면서 작품과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세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사용자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프로젝트 빔으로 유아 부터치 느낌을 나타내 직접 보호가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체험과 두 번째는 고 작품 중한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3d 프린터로 한 벽면에 채워 붓터치의 거친 촉감을 직접 만질 수 있게 한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시 공간을 고 작품을 배경으로 소품들을 배치해 관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점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발터 베냐민의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내용과 겹치는 부분을 볼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발터 베냐민에 따르면 현대 대중은 더 가까이 접근시키는 것을 열렬한 관심사로서 삼는 동시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의 복제를 손에 넣음으로써 주어진 것의 유일무이성을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일무이성은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된 불제품의 그 경우라도 여려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라는 특성, 즉 예술작품이 그것이 존재해 있는 곳에 유일무이하게 현존해 있다는 특성입니다. 모나이자 진품이 루브르 박물관에서밖에 볼수 없듯이요. 하지만 수많은 복제 기술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진품보다 복제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진품의 아우라를 유축시킨다는 단점도 있지만 예술 작품의 복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서 감각적 이미지 수용을 민주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작, 생산, 수용의 민주화를 통해서 대상에서의 아우라를 배제하고 제1가치에서 전시가치로의 변화 및 확산이 대중에게 예술의 가치가 보편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교 외에도 예술의 정체성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책을 읽다보면 앞으로의 전시, 문화 방향이 어느 식으로 갈지 좀더도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알고 있으면 과거 철학자의 주장이 현실에 대입해 본인만의 견해를 쌓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방고 전으로 돌아가서 아직 방고 전시 보지 않은분 또는 보기 전에 짧은 배경 지식이라도 알고 가고 싶으신 분들 등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에 하나라도 기억에 남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